너무 잘 보인다.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. 어, 어, 어. 아, 아, 시... 아,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.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린 겁니다.